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오늘은 어, 욕실에 있는 이런 곰팡이들을 잡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많이 치운다고 치워도 꼭 곰팡이는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락스를 이용해서 음,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못 쓰는 이런 통이랑 요 락스를 준비했거든요. 이유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조금 마른 이런 티슈 같은 거, 물 티슈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티슈 같은 걸 모아두셨다가 이게 못 쓰는 통에 안에다가 락스를 부어주시면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락스를 부어주도록 할게요. 락스는 많이 붙지 않고 이런 휴지 있는 정도만 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고무 장갑으로 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나무젓가락 이용해봤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해줄게요. 아니면 이렇게 물티슈가 없으신다고 하시면 은음 화장솜 있죠? 화장솜 같은 걸로 하시면 잘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드디어 곰팡이 없애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보다 곰팡이가 되게 심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은 천연 세제로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밤에 애들이 잘때 있죠? 애들잘때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도록 할게요. 음, 고무장갑 끼고 손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번거로우시면 은 저처럼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음, 괜찮아요. 밑에도 한번 펴서 넣어줄게요. 이게 휴지가 좀 얇은 거는 쓰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완성됐어요. 이렇게 두고 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11시 쯤 해놓고요. 지금 8시 정도 됐거든요. 이제 떼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어, 완전히 깨끗해졌죠? 이용해서 이렇게 락스 휴지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어, 지방 공공공팡이 없애보, 없애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즈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